네 안녕하십니까 선피디입니다 오늘은 매주 촬영일인 목요일의 오전 시간이고요. 좀 축하해야 하는 그리고 좀 슬픈 그런 소식이 있어서 약간 전달해 드리려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제가 또 나왔습니다.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까를 잘 사실 모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리플레이라는 이 스튜디오 예능 컨텐츠에서 미나 씨와 윤재 씨가 잠깐 좀 이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미나 씨도 윤재 씨도 지난주에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공지의 이 부분을 찍어야 하는데 뭐라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어서 음, 매일매일 촬영을 좀 미루다가 이렇게 코앞에 다가와서 <웃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미나 씨가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 먼저 인터뷰한는 내용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썸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미나네요. 좋은 소식 하나와 안 좋은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은 미나씨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 사실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예, 자기 입으로 말하기 응. 싫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기 싫은 건저 시키는 거죠 <웃음> 예, 더잘 말하시니까 예, 미나씨가 캐스팅이 되셨어요 뭐 어디라고 밝히긴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지금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안 좋은 소식은 그 캐스팅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만 안녕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미나씨가 원래 2018년 3월에 저희랑 잠깐 이별을 했었어요. 왜가셨었죠 아, 그때 제가 학교에 좀 전념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좀 함께 했던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을 좀 접어두고 내려가게 됐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학교를 쉬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아씨는 성악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학교를 쉬면서 현실과 꿈 사이에 좀 고민 중이다. 현실을 챙기는 도움을 좀줄수 있느냐라고 연락이 와서 저는 CEO로서 은혜든 원수든 빚은 꼭 최선을 다해서 갚는 편이에요 그게 CEO로서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해서예요 미나씨는 저한테 시작부터 그반지하방에서부터 같이 고생한 너무 감사한 사람이고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구태여 좀 TO를 만든 거죠 그게 사실 내 팀이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였어요 이네 분의 여성분에 맞춰서 새로운 팀들을 짜고 구성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현실과 꿈을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는데 꿈이 좀 빨리 이루어졌어요 <웃음> 보니 네.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 축하할 일, 일이죠 좀 감작스러웠을 뿐 저는 진심으로 지금도 축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악을 하다가 캐스팅이 된다는 거는 행정학과 나와서 행시 붙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유가 적절해요 네. 네. 저도 궁금해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뭐 어떤 느낌이야? 행정학과 나와서 그냥 행정고시 붙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대답을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나 씨와 잠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리플과 계약을 완전 종료한다 이런 것보다는 촬영 일정과 조율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캐스팅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꿈과 현실을 고민하던 친구가 꿈을 이룬다는데 응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해주기로 했고 일단은 지금은 당장 그 자리로 가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서 어제 새벽까지 굉장히 긴 시간 둘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미나 씨는 다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 때꼭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모쪼록 미나 씨에게 좀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다시 볼지는 몰라도 일단은 지금은 파이팅하는 걸로 파이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사랑하는 리플 시청자 여러분들 어, 제가 많은 공백이 있었던 만큼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어? 좀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좀 이쁘게 봐주실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크신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음. 자 어떻게 끝낼지지 모르겠다 끝! 그리고 윤재씨의 인사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짧지만 길었던 윤재씨와 촬영 톡칭 재미팀 재미팀 재미팀 네. 잠깐 일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씨가 인사 말씀을 한번 미도에게도 인사말씀 그리고 카메라에도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닌데 진짜 너무 미도한테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처음 적응하기 힘들어할 때부터 많이 도와줘서 촬영하면서 좀 부담감 같은 게 덕분에 많이 사라져 갔어서 고마워 미도야. 그리고 그림 선물을 처음에 <웃음> 받았어서 뭔가 아우 다른 걸뭐줄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한 편지를 어제 썼습니다. 그래서 네, 차마 방송에 내 보내기 했는데 손발이 너무 우그라질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이제 네, 보십시오. 오, 고마워요 아유. 여러분 이거 받았어요. 아 읽지 말고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 미, 미도야 미도야 <웃음> <아니, 웃음> <웃음> 미친 거 아니냐고 <웃음> 이건 저만 읽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웃음> 아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들이나 청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된 점도 있었고 어색하다고 저 스스로 느낀 점도 있었어서 방송하는 거에 적응을 좀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원해주신 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더 감사했고 예,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얼굴을 또 찾아뵐 수 있는 날도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 출연진이 아니라 응. 악플 남기시면 대댓글로 있잖아요. 욕을 같이 조사 드릴 거예요. 진짜. 이제 앞으로 어 리플 욕 보이기만 해봐. 저 이제 출연진이 아니니까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되게 좋은 리플 사람들이 읽고 힘이 될수 있도록 뭔가 그런 걸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윤재님이 미담 윤재님이 저 호신용 스프레이 선물해줬어. 아, 퓨로야 얘가 좀어좀 밤에 위험하다고. 요즘 그래. 밤길이 위험해. 어, 맞아요. 사실 뜯어보진 않았어요. 무서워서. <웃음> 그래, 뭐 무식하게 <웃음>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어, 무서워서 그래. 뜯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진짜 너무 깊게 생각해주고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좀더 오래 보고 싶었지만. 뭐말 못해. 그러게. 저랑 파트너가 솔직히 정말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아무래도,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 몇몇 분께서 조금 격하게 반응하신 음. 적도 있으시니까, 저는 이제 물론 감사하지만, 이제 저는 윤재님에게 나쁜 얘기를 하는 게더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앞으로 제 파트너가 누가 된다 한들, 제발, <웃음> <웃음> 댓글을 멈춰주세요. <그래>. 예쁘게 말해주세요. <웃음> 그래서, 근 윤재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착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웃음> 진짜 손가락이 꼽거든요 그렇게 엄청 길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짧지도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그만큼 짧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는 분으로 저에겐 남을 것 같아요. 오, 되게 네. 감동적이다. 네, 근데 앞으로 아예 안볼 것도 아니고 맞아. 볼 거니까 종종 놀러 올 거예요. 네. 코로나 풀리고 엠티 갈때나 데려간다 했어. <웃음> <웃음> 나 그거 철석같이 믿고 있어. <웃음> 저는 윤재님 안 가면 안 갑니다. <웃음> 들으셨죠? <웃음> 안심합니다. 가지 마요. 안 간대요. <웃음> <웃음> 어. 안치해요안가 <웃음> 진짜 고생 많으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짝짝짝짝짝.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재 씨 역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일단 이제서야 밝히는 내네 팀이 된 과정은 사실. 이러한 비하인드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미나씨는 이 리플이 이렇게 60평짜리 큰 사무실로 오기 전에 10평 남짓 되는 반지하에서 제가 리플을 시작할 때부터 정말 일당 얼마 안 받고 그리고 사무실을 옮겼을 때도 지방에서부터 몇 시간을 왕복해 주면서 촬영을 도와줬던 정말 제 인생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나씨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성악의 꿈을 꾸준히 꾸면서 살고 있다가 저에게 도움을 조금 요청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많이 심사숙고한 끝에 내 팀으로 바꾸면서 지금 있는 분들과 함께 촬영을 할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너무 축하할 일이 생긴 거죠. 미나씨가 좋은 소식을 들려줬고 저는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담히 응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윤재씨의 경우도 지금 대학생이셨고 휴학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를 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약수하게 남아 있으셨어요 윤재씨도 이런 상황이 생겼다 보니까 조금 같이 잠시 쉬시기로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분다 저희와 작성한 계약서가 파기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 잠시 두 분의 현실을 응원하고 꿈을 응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간간이 지금 리플라이프한 새로운 컨텐츠도 준비를 했고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순간에 다들 좋아하시는 MT로 놀러가는 영상도 좀 만들려고 하고 그럴 때에 계속 얼굴을 좀 비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항상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오늘도 정말 감사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감사한 분들이 저의 꿈과 현실을 믿고 응원해주시는 리플러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리플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저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뭐 이게 결론입니다 복잡하게 빙글빙글 말을 돌려해서 어떻게 편집에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모쪼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두 부분을 좀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다시 곧올 거니까 또 다시 얼굴을 보였을 때 환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또 새로운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끝입니다